제작. 뭐, 이런 식으로 쳐보면 되게 사이트가 많이 나오거든? 근데 나는 여기서 어디서 했느냐 마플이라는 데 있어. 음. 다른 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난 이걸 쓰기 시작해서 이걸 계속 많이 쓰고 있거든? 마플이라데 가면, 여기는 의류, 네. 폰 케이스, 뭐, 이런 거예요. 쌤폰 네. 네. 이거 있잖아. 네. 여기서 만든 거야. 아, 네. 그 다음에, 어 홈, 데코, 리빙 이런 데 가면 어쨌든 천에다가 다 뽑는 거잖아 네. 그럼 쿠션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네. 음. 담요, 쿠션 이런 거 있지 네. 이런 것들도 다 프린트를 할 수가 있다 고그 음. 네. 다음에 액세서리 같은 데 보면 가방 이런 거에도 다 프린트 할수 아. 있지 신발도 있다 음. 그런데 쪼리 같은 데 여기다가도 한쪽 면에다가도 네. 음. 너 생선으로 되 있는 쪼리가 언제 됐나? 아, 네가봤어요 그 중국에서 다른 거같진 지금 농신 것들. 그 다음 스카프 같은 거, 모자 같은 것도 다할수 있어. 그러니까 천에는 거의 다할수 있다고 니다 양말도 내고 이런 것도 있고. 앞치마, 컵은 옛날부터 원래 했었어. 전사했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컵 받침, 코스터 같은 것도 가능하고, 마스크도. 그럼 여기다가 얼굴을 뭐 그려넣거나, 글자를 넣거나, 말 걸지만 생각하거나. 네. 뭐 이런 시고 양말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다고. 거의,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돼.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하는 방법 알려줄게. 얘도 내 디자인을 저장을 해놓을 수 있거든. 그래서 요 놈도, 어, 내가 페이스북에서 했나? 음, 페이스북에서 했나?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 티를 하나 만들겠다. 라고 네. 하면, 자, 지금 계절이 반팔로 갈까? 반팔이 아마 제일 싸겠지, 지 티셔츠 서츠, 그 다음에 맨투맨, 후드 집업, 그다음에 이런 야, 그 다음에 이런 야그 우리 꽈티 만들 데 있잖아. 그럴 때도 여기 써도거 네. 그래. 그러니까 바람막이 같은 거. 네. 그렇게 또 비싸지도 않거든. 네. 그다음 바지. 다 있어. 음.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만들 수 있어. 자, 근데 요거가 오프라인에도 매장이 부산에 있잖아요 부산대에 가면 요런 게 오프라인 매장이 하나 있더라고. 거기 가면 옷을 내가 직접 또 가지고 있거든. 아, 또 원래 있는 옷. 원래 있는 옷을 가져가면 되죠. 음.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주문을 한다. 나도 여기서 몇 개를 만들어 보니까 옷이 그 챔피언에서 네. 무지로 나오는 옷들이 있거든. 네. 그게 조금 질이 좋아. 음. 막 길단 뭐 챔피언이 있는데. 네. 뭐, 어쨌든. 이런 데다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만들겠다. 그러면 뭐, 이 옷의 원래 가격들이야. 네. 하고 뭐, 이런 거 대충 알지. 이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싼 옷이잖아. 네. 어, 그래서 요거 한번 골라볼게. 자 그러면 뭐 설명 같은 게 조금 나올 거다. 네. 자 그러면 만약 여기다가 내가 뭔가 로고를 넣었다 만들겠다 하잖아. 그러면 어, 이미지 업로드 이러서 방금 이거 만들었지 네. 여기. 그거 좋 음. 그럼 이대로 그냥 인쇄가 되는 거지. 이 범위 내에서만 돼. 네. 그래. 네. 그 다음에, 이내 이미지는 선생님이 옛날에 사이트 썼잖아.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 쭉 나와 있다고. 음. 내 것도 이거게다렇게 내가 한번 넣어봤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얘를, 이 판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여러 판이 있다고. 지금 여기 보면, 꾹 누르잖아.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어. 음. 그러면, 뒷면에다가는 내 이미지 약간 넣는 것 중에서, 어, 이런 걸로 보고 싶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아 이건 좀 촌스럽다. 여기서, 예, 빼자. 여기서 딜리트 하고, 요거, 여기 앉지 말고, 목 뒤에 넣어보자고. 네. 목 뒤에, 네 이미지, 가서, 요거. 그럼 이렇게목뒤에다 음, 네. 이것만 넣어도 실천돼요 와. 뒷판 그, 따로야. 아, 상관없는 어, 그리고 여기서 다시, 네. 뭐, 뒷면 들어가서, 사진 한번 바로 넣어볼까? 뭔가, 우리 그때 썸네일 만들었던거 있거든. 음. 그냥 이건 일반적인 사진이잖아. 이런 것도 돼. 근데 해상도가 좀 높아야겠지. 음. 뭐 이렇게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어. 네. 어, 이렇게 하면 넣을 때마다 계속 돈이 올라간다. 음. 그리고 사이즈, 네이블 사이즈 정해주면 미리 정해야겠지이사이즈에다게 위치가 달라질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돼. 음. 그럼 안넣는 거는 돈이 안 올라가겠지. 이 상태에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자, 장바구니 담기 누르면, 너 이렇게 했어요, 라고 골라지지. 음. 그래서 그냥 주문하면 끝나 음. 한, 오래 걸리면 한 일주일 음. 정도 걸리더라고. 이런 식으로 옷을 만들면 끝날 것 같은 거, 보통 우리 뭐, 대량으로 만들 때는 사실은 뭐, 우리 유니클로 말고 그 뭐냐, 좀싼 옷들, 뭐, 있잖아. 그런데 가서, 만들어달라면 해주기는 하거든. 한 20벌 이상 되면, 뭐, 바람막이나 이런 맨투맨 같은 데다가 우리 로고 주고 해도 돼? 하면 서 해주기는 하는데, 뭐, 한 10개 밑질만안 해준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단가가 조금 더 비싸, 그런 데보다더 비싸지만, 이런 데서 맞추면 되게 싸게 맞출 수 있지. 나도 테스트 해본다고 거의 다 해봤는데, 의류 폰 케이스 해보고, 그 다음에, 나는 요것도 만들어봤어. 그 마스크 아까 있었잖아. 네. 마스크도 만들어보고 다 해봤거든. 네. 뭐 나름 괜찮게 나오는데 단점이 하나 있다. 네. 얘가 얘가 약간 고무제질 같은 거야. 네. 그래서 좀큰 화면, 큰 이미지가 들어가잖아. 네. 그러고좀 빨래를 많이 하잖아. 그러면 막 크랙이 생겨. 아. 그래서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네. 네. 단순하게 그냥 뭐 한 철정도 네. 있기에는 적당하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난 여기서 에코백도 한번 만들어본 적 있고 네. 마스크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또뭐 만들어봤지 하여튼 그런 것들 을 만들어봤고 아나 그것도 만들어봤어 <웃음> 파우치도 만들어봤다 음. 아만내 파우치 본적 있을 건데 요걸로만들었었거 때. 아네 이걸로 해서 옆에다가 윤들 로고 하나 넣어가지고 만들어본 적이 있었거든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네임이 지침을 올리거나 글자만 쓰거나 무료디자인해서 여기서 다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네. 이런 거 그냥 올리면 이런 것들은 프린트야 음, 음.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 여기 보면 무료디자인에 자수가 있다고 그럼, 이거는, 자국 패치 알제? 네. 이런 것들을, 이거, 박음질을 해줘야 돼. 아, 박음질을 해 어. 이런 것들도, 여기 있는 것 중에 골라서 그냥 박음질 해주는 네. 거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 정과하면 되겠지. 네. 이런 것들만 해. 음. 뭐, 다 주문하면, 주문 되는 대로 그냥 다 받을 수 있는 거 네. 음. 다음에 한번 해서 나타나 봐봐. 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가지 사이트를 알려줬잖아, 그지? 네. 자, 요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네. 요 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근데 요런 기능들이 되게 강화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어.